네, 저는 캐럿들에게 항상 해주고 싶은 말 하고 제가 만약에 엄청 배구, 배고파요 배고막 뭐를 진짜 먹고 싶어 하는데 어떤 사람이 저에게 음식을 사줘요 그럼 그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어요 뭐 만약에 제가 편의점을 가요 멤버랑 같이 편의점을 가는데 저는 음식을 고르고 있어요. 멤버가 먼저 계산하러 가는데 쇼아야 일로와. 네 것도 같이 계산해. 내가 해줄게. 그럴 때 이런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.